네 안녕하세요 범프이트 조정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메타스프레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거하는 기능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메타스프레이트 프레임워크에는 어, 다양한 이런 공격 도구들이 중점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어떤 부가적인 기능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SF라고 명령을 치시고 그다음 하이픈 하시고 탭탭을 치시면은 이메타스프이트 기본적으로 몇 개의 부가적인 기능들을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그 중에서 어이메타스프이트 5.0대로 업데이트되면서 몇 가지 정도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음, 오늘 살펴볼 것은 MSF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요 명령어를 좀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 바이러스 토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면은 아마 많이 알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러스토탈은 어, 글로벌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 바이러스 백신 예, 백신 탐지하는 어, 백신 업체들이 약한 제가 알기로는 60개에서 한 70개 정도로 계속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요. 예, 그 정도 업체들의 결과들을 가지고 이게 악성코드인지 아닌지를 예, 판단하게 하는 예,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토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주는 API들이 있고요. 그 API는 1분에 한 4회 정도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msf 에서도 메타스포이트 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가지고 있고요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은 저는 한번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api 정보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api 정보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api를 뭐 발급받고 뭐그 관련돼서 라이센스를 얻고 지 이렇게 뭐 사용할 것이냐 나오는데 y를 입력하시면 저와 같이 이렇게 API 키가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바로 MSF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도움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메타스포이트에서 이렇게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기능들을 왜 가지고 있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공격자 입장에서 이제 메타스포이트를 사용을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공격 어, 코드들을 만들어냅니다. 저들이 악성 코드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만든 그런 형태들의 그 실행 파일들이 그런 그 파일들이 실행 파일이 혹시나 이 바이러스 토탈 쪽에 감지되고 또 그것이 백신 업체에 굉장히 많이 감지가 됐다면은 자기가 만든 악성 코드들이 개인 PC에 가면 되더라도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미리 이렇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제 바이러스 토탈을 이제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한두 개 정도 감지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악성 코드를 감염시킬 가능성도 이제 높겠죠. 자, 그래서 헬프 도움말 정도를 보시면은 뭐키 값들은 아까 API 키가 자동으로 예, 삽입되기 때문에 요것은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D 옵션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 결과 나오는 동안에 이제 기다립니다. 어, 저희가 1분의 약한 4회 정도만 이제 허용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API를 요청하면은 이쪽에서도 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그 정도로 요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Q 옵션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악성 코드, EX파일을 검사하고자 하는 것들을 업로드를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그런 해시 파일들을 비교를 해서 이게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 여부들을 좀 판단하는, 예, 그런 옵션이고요. 마이너스 F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이름, 예, 스캔할 파일을, 어,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말이나 그런 것들 보더라도, 예, 간단하죠. 사용하는 거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미리, 음, 미리 제가 이 샘플-01.ex 파일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ex 파일들을, 어, 그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바이러스 토탈의 마이너스 F 샘플 저는 이거를 이제 업로드 를 하겠습니다 근데 업로드 를 했을 때도 이게 기존의 분석이 한 번이라도 됐다 라고 한다면 최신에 됐다고 하면은 그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기존의 정보들을 이제 얘는 분석한 것들이 사례들이 많아 가지고 결과들이 금방 예, 나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니까 이 샘플 파일들이 현재, 제가 아까 2020년도 4월 14일 뭐 이렇게 올렸던 거, 얼마 전에 올렸던 정보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뭐 2019년도에 올렸던 그런 정보들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해시 값이나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어, 이쪽에서 백신 업체에서 탐지를 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약 72개 업체에서 어, 이렇게 검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각의 백신 업체들이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거의 다 패스죠. 예, 이게 악성 코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악성 코드가 아니라는 것을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거의가 아니고 다네요 음, 아까 제가 올렸을 때는 한개 정도 탐지가 되는 것을 봤었거든요 근데 또 그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일부 결과들이 조금은 음, 바뀔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어,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정도 정도, 정도 수준이면 은아 요거는 이악성코드가 아니구나 에, 라는 것들을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 기능입니다 이런 바이러스 토탈의 API 기능들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오픈 소스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메타 스포레이트라는 거에서, 예 칼리뉴스 쪽에서 이렇게 MSF라는 이런 메타 스포레이트 모듈처럼 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해가지고요. 어, 여러분들이 메타 스포레이트로 악성 코드 여부들을, 어, 악성 코드를 어, 만들고, 그다음에 그를 이제 백신 여, 그 바이러스 여부들 그런 것들을 검사할 때 빠르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